이것을 우리는 방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유와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 방풍하기 전에 그치? 자 그러면 방풍을 하기 위해서 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죠자 인간은 여기서부터 이제 풀, 필요한 것이 인간은 어떻게? 인간은 영혼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에이? 자, 귀신에도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이 뭐 이것을, 그, 그 인연법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치열한 이런 공방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사람이 영혼은 가느니 이런 문제들로, 인, 문제들로 인해서 영혼들의 인연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못살게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이 직접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인연법에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연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인, 인연법이 충돌할 수도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게 되 되면, 자, 사람과 사람이 이래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인연법이 연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우리는 또 자기와 인연이 되는 귀신 인연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이? 자, 이 사람과도 귀신 인연이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어. ,이? 영혼과 이렇게. 자기와 인연이 되는. 우리 조상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가족이 있을 때 가족의 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망자들도, 망자들도 인연이 되는 자식이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형제들도 어떻게 되면, 친한 사람, 친한 친 사람들은 친한 친끼리 이렇게 막가라지가 있잖아. 요 그래서 귀신도 마찬가지다. 형제가 이래 있으면, 이 남아있는 귀신들이 이쪽에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 영혼들이 이쪽에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지. 모두 다 골고루 이런 건 없다는 거다. 뭔지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그건 끼리끼리다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자, 이것이 우리는 가족이라 하네 보자 자, 이것이 가족이라 하면, 우리가 조상신이 10명이 있다고, 천도 안된 조상신이 10명이 있다고 하네 보자. 예를 들게 되면, 이열명 중에서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세 명이고, 이 사람과 관련되어 것두 명이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오명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귀신 인연과는 하나도 인연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한 명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인데만 가 있을 수도 있고, 둘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설명한 이유가, 충돌이 어떻게 생기는냐면 자,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충돌을 했어. 영혼이 영혼의 충돌을 했다. 그렇죠? 자, 이이 살들과 인연법에는 영혼과 영혼의 충돌이 있는가 하면 자, 사람과 이, 이 집의 귀신과의 충돌이 있고 이집 귀신 인연과 어떻게 이집 사람과 인연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이쪽에 있는 귀신과 이쪽에 있는 귀신이 또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이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영혼이 충돌할 수도 있고 이 사람과 이 인연이 되는 이 귀신과 충돌할 수도 있고 이 사람과 이, 집, 이 사람의 귀신과 충돌할 수도 있고 서로 사람은 충돌이 없는데 귀신과 귀신이 충돌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지? 이 얘기 안 된다, 지금. 됩니다. 아, 지금 안, 안 되는 거는 뭐. 안... 귀신에도 저희도 우리는 저희도 귀신에서 영도 해요. 어, 저기에도 충돌하지. 저기에 시비하고 저기리 해방 놓고 깨방 놓고 한다, 이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신이 작용하는 힘이 또 굉장한 그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이런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사람이 우리 본이 아니게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과 영혼의 충돌이래 충돌 이것은 사람이 사람의 영혼이 충돌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 사람과 어떻게 이 인연이 된 귀신하고 충돌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이, 직, 이 귀신과 인연이 되는 귀신과 이 사람의 영혼이 충돌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관계없이 이거와 이것이 충돌하는 게 귀신 인형과 귀신 인형끼리 충돌하는 거야. 이런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는 거다. 이해 안 돼요? 요그 원인을 찾으을아 지금은 이제 풀자 풀자 풀고 하잖아.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인간에는 어떻게? 영, 영혼이, 영혼은 붙일 필요 없고, 영혼은 붙이고 하셨다. 영, 혼, 기, 섭, 신, 이렇게 돼있지 그제? 네. 귀신은 어떻게? 영, 혼, 기, 섭만 있잖아. 이 섭은 없고. 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일 때는 어떻게? 사람의 영혼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고. 네. 이 한쪽에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귀신이면 어떻게 되는이 영혼과 귀신있는가 충돌하는 것이고. 그바꿔가면 바꿔서 하는 것이고 예를 응? 들지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인연법에 의해서 충돌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람과 귀신의 인연 사이에서 충돌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쪽 사람의 귀신 인연과 이 사람과의 인연이 충돌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람과 상관없이 귀신 인연들끼리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린 조상신도 있지만은 조상이 아닌 귀신들도 많이 있다는 거다 귀신이냐는 사람에 따라서 그럼 니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조상신이야 몇명 되겠나 대부분 다 천도대 밖에 얼마 없지 그러면 이 구춘세기에 떠도는 귀신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귀신 달고 다긴다 했잖아 그치? 귀신 부치 된게너줘뭐 TV 보잖아. 시 시중에서 다 마찬가지다. 조기난 둘이 그 달고 생응 달고 생겨 많다마. 아암튼애 많다. 자 그러면 이런 귀신 인연들이 이세 따위. 이거 이자목뿐만인데 이자목 네, 답이 네, 없다. 네, 어이 이것을 있어 먹으면 우리는 답이 없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둘이가 우리는 둘이가 합쳐졌다 합수 그제. 자 합수에 합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응? 이 결과는 이 결과는 이 연결 돼갖고자 영원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이유와 이 원인을 해야 된는데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이유와 원인들 누구만 타나 둘이 인연들끼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병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병이 바로 어연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 이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맞나요? 맞아요. 그렇게 그 영혼을찾아야돼그영혼이 뭘까? 이것을 찾는 거. 원인이.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들어 봤나요. 자, 우리가 귀신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풀이 같은 거 해봤나? 네. 들어봤나? 네. 에헤이, 참말로. <웃음> 우리 춤에도 살풀이 춤이라는 게막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놈들끼 저놈들은 어떻게, 항상 들이다이 인연이 있을끼리 덜이야. 혼자 보고 그러는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저놈들은 둘이 가 살이 끼었다 이를 들어봤나 이 살이 끼었다는 거야 이 살이 뭐냐 이 살이 돼이 말이야 이 살. 둘이 가 합쳐져 갖고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살이라는 것이다 이 살에는 우리는 나중에 보다 보게 되면 여기 칠살도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거는 급살이 될 수도 있어, 급살이. 급살은 갑작스럽게 이 살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있잖아. 바로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 급살 맞아서 죽다되는잖아막 심장마비도 죽는 사람도 있고, 급살 맞은 사람도 있고, 저, 누구말단 초상집에 갔다 와가지고 바로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말단 절에 가갖고 뭐 급살 맞다 해 사는 게 있고, 무당이 뭐 절에 가갖고 뭐 급살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어디 살에 가 갖고 급살 마았고어죽었 다는 하 사람들 그 그래. 이것이 우리는 살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살을 맞게 되는 것은 주로 귀신들인데 맞는 거야. 사람인데도 맞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살풀이 살풀이 춤이라는 것은 어떻게 영혼을 달래는 춤이 되는 말이야. 그런데 살을 끼어 있는 이 영혼들을 응? 다스리는 응?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어떻게,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기 위한 우리는 그 한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살풀이라는, 살이라는 것은 뭐가 끼어 있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야기시킨 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살풀이춤 같은 경우에는, 승상은 어떻게 해? 이렇게 그게 뭔가 한이 한이 담겨 있든지 뭔가 모자라는 게 있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속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춤만 추는 게 때문에 춤만 추고 이거는 몰라. 좌우지간 그 한을 다래기 위한 춤만 추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춤을 못 추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떤 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맞나요? 맞아요. 찾아내야 찾은... 우리는,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뭔가 우리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만 치료가 되고 우리가 그게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귀신 사이에서 이렇게 살이 끼어 있는 것은 내가 자식하고 있을 때 엄마와 자식인데 살이 끼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살이 끼 있는 거지만은 작용하는 것은 주로 이 귀신 인연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음? 태반 자 그러면 이 살풀이 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달래는 춤이다 이 말이야 그지? 누구 말 때나 그 한을 풀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달래고 하는 것이 살풀이 춤이고 살이 껴있다는 것은 그 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또 목적이고 여기서 이제 살을 어떻게 그 한을 완전히 풀어주기 위해서 살풀이 춤은 그 한을 풀기 위한 가정의 행사일 뿐이다 이 말이야 살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런데 그거는 살이 어떤 살인지 모르고 그냥 귀신이 이, 이것을 어 달래준다고 하고 우리가 그어 그것을 심리를 뒤루려 갖고 춤을 추게 되는데 춤을 추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그것을 푸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한 지금 추는 살풀이 춤은 단순한 춤으로 추는 거야. 이? 그러나 옛날에는 이 살풀이 춤은 그 한을 탐아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행사 과정으로 푸는 것이지, 지금의 춤은 살풀이 춤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병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 나중에는. 그렇죠? 자, 살풀이 춤으로. 음, 누구말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음, 너 이제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어요. 우리 무당들이 어떻게 되면 뭐 이래갖고 뭐 잘못했다고 비는 거잖아. 살풀이춤도 일종의 그 비는 가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춤으로 생활을 시키기 때문에 이 가구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춤만 추는 것이고 그래서 살풀이 춤이 원래 귀신춤이라 이 말이야 응? 자 그런데 지금의 춤은 어떻게? 그 귀신춤을 옮겨갖고 무용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하고는 상관없이 살풀이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춤을 무당들이 살풀이 춤을 추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행사가 바로 어떤 게? 방풍을 하게 되는 일종의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사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이 걸렸을 때는 그냥 살풀이가 하는게 아니고 이 살풀이 원리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뭘까? 저 책에 보면 있다이 것이 우리는 고풀이라는 것이다 고풀이, 원풀이, 한풀이, 살풀이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야 고풀이 원풀이 한풀이 우리는 살풀이가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 내용은 잘 모르니까 통칭해서 무조건 살풀이 해본 거야. 예. 자, 그러면 아까 저게 어떻게 해요? 저는 누가? 아, 합치가. 합치 갖고. 합치 갖고 4 합치 갖고 4번만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는 응. 그렇게 살, 25번이냐. 어, 어 살풀이. 나는, 나는 고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다. 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살풀이와 살프리. 고풀이는 다르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것이 뭔지 또 알아야 될거 아니야. 풀락하면 우리는 이 완벽한 과학으로 풀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으로 풀기 때문에 이것이 풀릴락 하면 또 어떻게 풀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이 태어나고 부부가 이렇게 얽혀서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살인데 이것이 살아가면서 우리나 인연으로서 이렇게 괴롭히게 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속에는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있느냐 요것이 4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는 고가 얽혀져 있는 것이고 하나는 원이 얽혀져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한이 얽혀져 있는 것이고 하나는 살이 얽혀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풀이를 해야 되고 원풀이를 해야 되고 한풀이를 해야 되고 우리는 살풀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을 우리는 조금만 쉬다가 다시 합시다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